지금 백발과 배우니까 얼른 오 e n you call him, I go, she sang. 이 g 고 she 아이이 g 상 g 아 she sang. I go, she sang. I go, 그래 e <싸고. 웃음> 어서 안 g I go, s 그지면 자, 지백 지금 우우백발얼배 지금 일러줘 얼른 일러줘 7 1 n g I go, she 백발 되지 말아요 she sang. I go, she sang. 미남이 백발 되면 안 되지 아, 이반은 미남이 둘이나 있어 우리 정선생도 미남이야 인상이 얼마나 좋은데 백발이 설코설타 백발이 설코설타 백발이 설타 백발이 설타 나도 어제 청춘일로 걷니 운날 백발한 심오다 우산의 지난해는 재경공은 무리로구나 서로 허 같은 우리 인생, 도거 거, 이럴 거, 이루, 고이알 거, 이루, 거, 이루, 거, 이루, 거, 이 설코 설루 하나 둘셋백발이 설코 설루 하나 둘셋백발이 설코 나도 어제 청춘일러웠니? 나도 어제 청춘일러웠니? 나도, 나도 어제 청춘일러웠니? 나도 어제 청춘일러웠니? 오늘 네. 백 한심하다 음. 세 번째 박 오늘의 백달 한심하다 하나 둘셋 우산을 짠 음. 우산을 지난해는 지난해는 재결홍공의 눈물이 도 오구나 하아둘 하나 둘 하나 둘 장아도다 백이숙제. 열, 열 나둘 하나, 열 그러니까 하나 둘 장아도다 백이숙나둘이나둘 하나 열 하나 둘나둘야나 아홉 딱둘하고서 그러니까 장둘 하나 둘세 번째 박에서 시작둘하 하나 둘 장아도다 폐기숙제 시작 하나 둘 장아도다 폐기숙제 수양 세 번째 박에서 수양사. 첫 번째 밤이 착 떨어져 돼. 깊은 곳에 깊은 곳에 재미허다가 재미허다가 아사를 허근들 아사를 허근들 초로허 같은 초로 같은 이세 번째 밤 초로허 같 우리 초록 같은 우리 인생들은 아홉 번째 박으로 인생이 인생들은, 인생들은. 은이 첫번첫 번째 빵두 번째 빵이에요. 초록 같은 우리 인생들은 시당 초록 같은 우리. 쟁두는. 이를 어이 알겄느냐 이를 어이 알겄느냐 세 번째 박 <웃음> 이를 어이 <웃음> 알겄느냐 <웃음> 하나도 제 박에 나오는 것이 없고 한무제의 서름이라 한무제의 서름이라 고기만 정박에 나와요 전부 세 번째 박두 번째 박 아두 번째 박은 아니야 세 번째 박네 번째 박 이런 데서 전부 나오죠. 그리고 한무제의 서름이라 할때한고기만 채미하다가 하고 채미하다가 한무제의 서름이라 거기만 첫박 그다음에 채미하다가 아사 흔들할 때그 채미 거기가 첫박지에서 나오는 거예요. 채미는 아시죠? 꼬사리 따다가 응 어? 어, 캐다가 자 다시 할게요. 하나 둘셋 백발이 설코 설다 하나 둘셋 백발이 설코 설다 하나 둘셋 백발이 설코 설래 백발이 설코 설래 나도 어제 청춘 이것도 나도 어제도 세, 세 번째 박이야. 왜 그러게? 내가 첫 번째 박, 두 번째 박을 먹었으니까. 나, 나도 어제 시작! 나도, 나도 어제, 어제 청춘 일로 니오늘 백발 한심하다 오늘 백반도 세 번째 네가 그 다음 장단에 첫째, 두째를 먹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세 번째 빡이야. 오늘 백발 한심하다 시작. 오늘 백발 한심하다 한심하다 하고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잖아요. 아홉, 열, 열한, 열둘 이렇게 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빡에서 시작을 또안 하고 또세 번을 먹고서 네 번째 빡 시작해. 우산 오 시작 하나 둘셋 우산 오 우산 우산 오 시작 우산 오 지난 해는 지난 해는 제교 홍봉 눈물이 도구나 또 또세 번째 빠에요 시작 세경, 봉, 눈물이 도구나. 봉, 권, 수, 원 춥, 붕, 고, 건. 또세 번째 박, 시작. 봉, 수, 워, 춥, 붕, 고, 건. 하, 안, 무, 제 으, 서, 로, 고, 미라. 드디어, 첫 번째 박, 시작. 하, 안, 제우설음이라 장아도다 배기숙제 또세 번째 빵 하나 둘 장아도다 배기숙제 수양사 김분곳에 또세 번째 빵 시작 수양사 허다가 가사를 허건들 첫 번째 박 시작 재미 허다 허다가 가사를 가사 허건들. 허건들 초로 같은 우리 인생들은 세 번째 박 시작 초로 같은 우리 인생들은 인생들. 이를 거이 알고느냐 또세 번째 박이에요 이를 거이 알고느냐 여기까지 충분히 쉬어도 세 번째 박네 번째 박에서 예사로 시작을 하네요. 이 곡은 거의 반한3 분의 3 분의 일 지점, 4 분의 이사 분의가 아니라 오 분의 이 지점까지가 전부 다 그렇게 가요.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첫 번째 박에서 시작하게되 있는 구조가 되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꼽피는세 동산 넘어갈게요 백발이 설고 설타시다 백발이 설고 설타 백발이 설고 설 한 심어다. 헤이! Hey. 날 빛할 한심어다. 우산오 지나 하나 둘셋우산오 지나 해는 하나 둘셋우산오 지나 해는 다시 하나 둘 지난해는 매치 않단 내게, 잠깐만요. 우산은 하나 둘, 셋, 넷, 다섯 여섯, 일곱, 여덟 아홉, 열, 열하나, 여 네, <도 touchscreen> 셋... 하나, 둘, 우산, 셋! 우산은? 지난해는? 시작! 우. So, o oh, oh, h 그 이라 지금 잘 잡았어 장아도다 폐기숙제 하나 It's a r 제미 허다가 아미 허다가 아사를 허건들 아, 사, 를. 아, 사, 를. 아, 사, 를. 음을 잘 들어야지. 체미, 호, 다, 가. 아, 사, 를. 내려가잖아, 사에서. 약간, 약간이 뭐야? 하늘 밖에안 내려가. 재미 거다가 아사를 허건들 시작! 재미 거다가 아사를 허건들 허건들 허건들, 허건들. 허건들. 초록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이다 인생, 인생, 인생, 인생, 인생, 인생, 털은 더 내려 어이, 이를 어이 알고 은냐, 냐 이를 어이 알고알알알고냐알냐알고냐 알건느냐, 알건느냐, 알건느냐. 굿, 굿, 굿. 이렇게 해야 돼. 음이 쉽지 않아. 이웃한 인, 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. 기, 그 이웃한 음들이 그리고 또 같은 음이 이렇게 쭉 연녀 나오잖아. 같은 음들이 이야기하듯이 같은 음들이 나오다가 또 이웃한 음들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미묘하게 꼭 랩을 하듯이 말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 곡조를 띈 말처럼 되어 있다고 그런 내가 많아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조단조단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런 그런데 다 음을 띄고 있지요 음, 음을 갖고 있어 음을 갖고 있어 이야기하듯이 말 붙임이 이야기하듯이 가는데요 이웃한 음들끼리 다 음이 있단 말이야그 음들을 지켜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음악이잖아 말이 아니라 근데 말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소리라는 것은 말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노래라기 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꽃피는 세 동산을 나가야겠지 어? 한번 넣어줄까요? 거기까지 거기까지 넣어줄게요 쭉 넣어주고 파일로 드릴게요 응.